자, 쓰세요. 쓰세요. 자,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음식. 음식. 이 삐? <웃음> 음식. 이삐 뭐야? 사갑게 만드는 거. 이삐삐 삐? 이 삐? 안 돼, 안 돼. 이거 알아. 안 들려요. 안, <웃음> 안, 안 들리는 게임이에요. 안들는게 <웃음> 정상이야. 먹는 음식 이불 <웃음> 얼음 그럼 <웃음> 목식사 어. 영탁 영탁 영탁 신곡 영탁 삼촌 어 영탁 삼촌 신곡 신곡 노래 제목 이불 <웃음> <웃음> 고기 아, 튀긴 치... 거, 튀긴 거. 다. 치킨! 어허. 치킨! 어허. 근데, 송장. 앞에, 앞에, 앞에? <웃음> 매운, 매운! 앞에! 비볐어! <웃음> 아이, 뭐 앞에! 어? 비? 비볐어! <웃음> 아이, 뭐 <웃음> <아이고. 웃음> 앞에! 비볐어! 비볐어! 비벼... 비벼... <웃음> <비벼서. 비벼서. 웃음> 닭고기! 매워! 아, <웃음> <닭고기. 웃음> 어, 매워! 어, 어, 매워, 매워 닭고기! 불닭! <웃음> 매워! 묻쳤어뭍쳤어 묻혔어! <웃음> <뭣혔어>. <웃음> <웃음> 사용하는 단어가 <웃음> 동원이네 <웃음> 세대가 <웃음>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야 비볐어! 비볐어! 비볐어! 비벼서! 비볐어! <웃음> 비벼 닭고기. <웃음> 비빈, <웃음>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발음 왜 그래? 비빈 닭고기! 비빈 비빈 닭고기! 비빈 닭고기. 닭고기. 닭고기! 비빈 닭고기! 동원이! 동원이! 강아지! 동원이! 강아지! 나! 강아지! 너네 집 개, 개! 우리 집 개! 너네 어. 어. 집 호, 개! 일, 종류! 육! 그게 뭐야 종류! 종 종류! 이류 종류! 종류! 종뭐 종류! 종류! 종류! 리류개류 종류! 종아 종류! 종류! 종류! 종류! 아니 종류! 종개 종류! 종이 종류! 종류! 종류! 개 설명하는 거야 도대체 뭐 얘기인지 뭐 근데 이 변사다가 놓쳐